언행을 바로 잡으려면 우선 마음이 바로 잡혀야 한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수 없듯이 생각을 함부로 하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각들, 자리잡아가는 생각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언행으로 나타나고 만다. 생각이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행은 생각의 정확한 반사경일 뿐이다 1989년 8월 22일 박근혜 마치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싸우듯 정신없이 바쁘고 신경 쓸곳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인 모양이다. 어제만 해도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쁠 수가 없었다. 어제 기념회를 찾아온 기자는 근화보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면서 그 내용을 기사 속에 많이 인용했다고 한다. 왜곡에 대한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1989년 9월 27일 박근혜 가장 도와야 할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남한을 괴롭히고 남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국가적 현실과 흡사하다. 1989년 10월 10일 박근혜 쉴새 없이 너무 일에 쫓기다 보니 긴장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다 역대 통치자의 업적 평가 조사 결과를 실은 이번 주간 조선지를 상이용 사회에서 천부나 사서 회원에게 돌렸는데 모두 기뻐하며 이번 1주기 행사에도 모두 참석한다고 한다 연금에서 어떻게 선금을 내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며 회원들이 전화를 많이 해온다고 한다 그 말을 듣 눈시울이 뜨거웠다 80년도 이전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도 찾아와 우리 홍보책자들을 많이 가져갔고 전라도, 경상도 지도자들도 모두 올라온다고 한다 그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초대장을 전부 내기로 했다 기념사업회 사무실은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아 정말 행사를 앞두고 그 분위기와 열기가 대단하다 임원, 회원들도 너무나 바빠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한다. 한쪽에서 근화보 발송하기에 바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영혼이 계신다면 흐뭇해 하시겠지. 1989년 10월 18일 박근혜 어제도 잠이 잘 안와서 애먹었다. 긴장의 연속 속에서 자려해도 신경이 풀어지지 않는 느낌이다. 아침에 비교적 맑은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글이 씌어있는 서류는 들여다봐도 골이 아플 지경이 되었다. 신경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아침 낮절은 쉬었다. 1989년 10월 20일 박근혜 아, 10주기 이 날을 잘 막기 위해 나는 지난 1년이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을 때 과연 아버지는 역사는 어찌 되었을 것인가 다만 아찔한 생각이 들 뿐이다 1989년 10월 25일 박근혜 이제 십주기 행사는 온화하고 청명한 날씨 속에 무사히 끝났음을 하늘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묘소까지 가는 도중 마음의 울렁임을 참기 힘들었다. 10년 만의 추도식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추모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서 감정이 폭발하면 자재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께 기도 드렸다. 감정을 억제하게 해주십사고, 덕분에 차분히 추모사를 읽을 수 있었다. 분양하고 내려오는데, 장군 묘소까지 빽빽이 들어선 추모 인파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모두 손을 흔들고 강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그분은 산속 꼭대기 쪽에 있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사람이 많았고 새마을 지도자, 상의용사 등 훈장 받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제가 충모사를 읽을 때 많이 울더라고 눈에 비친 모습을 전해왔다 1989년 10월 27일 박근혜